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도령입니다 산신도령님께 일전에 오셔가지고 성벌을 본 손님이 또 오셨다고 해요 일전에 뭐 오셔가지고 어떤 성벌을 보셨고 왜 또다시 방문을 해서 오셨는지요 친한 동생의 친구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몇해 전부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장에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데 나이가 많고 작은 턴후배 관계에서 너무 생활하기가 견디기 힘들어서 그때 이제 사연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점사를 봤고요 직장분들하고 이제 원만하게 잘 지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저번에 그 점사 보고 상담받은 덕분에 정말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이래요. 자기가 이 회사 사람들하고는 원만하게 지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비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 중에 전체 동기가 뭐 100명이라고 하면 한 15명 20명 정도가 이직을 했었고 지금까지 따지면 적어도 한 40% 가까이가 이직을 할 정도로 이직률이 높대요. 그런데 다 자기도 생각했을 때 회사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검사 날짜를 잡아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잡아서 이제 정식으로 점사를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바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 기다려라 우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자기가 이직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난 이직을 지금 하면 안 되겠냐 말을 했더니 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배워야 될게 아직 많이 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면 여기서 얻어갈 거다못 얻어가고 거기 갔을 때도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본인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4, 5년 정도가 필요하니 그때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최대한 배워라 대기업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체계가 튼튼한 거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인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리하는 체계나 이런 거를 내가 습득을 하면 나중에 당신이 직장을 새로 다니든 개인 사업을 하든 간에 분명히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차피 본인 운이 아니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 수긍을 못했어. 근데 사람이란 게 자기가 한번 어떤 결과물을 얻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처음 점사 보는 것 같았으면 그냥저냥 하겠는데 내가 겪어본 것도 있고 그리고 아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알겠다 그러면 우선은 잘 일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들고 이직에 대한 걸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도 되게 많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사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것만 잘해도 성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거라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만큼 확률이 정말 크지 않아요 이만큼이 아니야 요만큼 이만, 이만, 밖에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히 극소수인데 그런 분들의 사례만 듣고서 무작정 따라가시는 건 옳지 않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더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가 이일 아니었으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버텼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조상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수시로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자기가 닥쳐있는 상황을 잘 버텨나가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례였고요 직장 고민 있으신 분들 취업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취업 관련된 고민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지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에 대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